열어봐 뭔가 우와어 뭐야? 어 엄청 이쁘다 예쁘게 생겼어 나도 이거 타이어나 아기가 타어거야 내가 할 있다 응? 오 응. 우와. 우와! 엄마가 좋아하는 엄청 시기하다 하나 먹어볼까? 씻어서? 씻어서 먹어볼까? 어, 내가 치를래 빡빡하고, 빡빡. 빡빡. 빡빡. 빡빡. 빡빡. 진짜 맛있어. 먹어봐. 음. 맛있지? 음. <웃음> 우와, 재밌었다. 음. 응, 음. 달콤해, 음. 너무 시시도 하고 달콤해. 달콤해요? 달콤해요? 달콤해요? <웃음> 음. 와, 진짜. 응. 음. 깎기에 딱 좋은 크기야. 그? 근데 음. 이거 치, 이거 어, 어, 어 에다 나봐? 응? 음? 이거 올해야 달까 어디서 살았냐고? 응. 땅속에서. 땅속에도 좋겠다. 근데 이거 어떻게 치는 거야? 그냥 엄마가 물로 씻어야지. 아, 내가 또 있다. 아니야, 넌못 씻어. 아, 괜찮아 내가 또 있다고. 아. 하나만 씻어? 어, 내가. 제일 이쁜 거. 난 엄마 내가. 이게 제 뭐죠, 어 엄마도 이거 이거 생각했는데, 너좀 안목 있다잉? 안목? 어. 앞으로 엄마 야채 좀 씻어주면 안될까? 어? 음, 어떻게 생각해? 음, 어? 어 내가 양채 씻어줄거야 그래 음, 고마워 잘씻어주는데어잘 씻는데 앞으로 잘 이용해 먹어야겠는데 감자 예. 씨 없겠지? 감자는 씨 없지 감자는 땅속에서 닮아봐 응페리도씨 있잖아 씨? 응? 응 어? 어너장 씨잖아 나? 응. 짱 <웃음> 이제 먹어볼래? 음, 좋겠지. 어? 치는 없겠지. 어 먹을 수 있어? 응. 음. 아니 아니. 생으로 <웃음> 먹는 거 아니야. <웃음> 쪄서 먹어야지. 쪄? <웃음> <그죠>? 이렇게. <이제 올게. 웃음> 어 엄마가 이거 음. 야채볶음이랑 이런 거 해줄게. 응. 음. 씻어줘서 음. 고마워. 응. 할라비 응. 지지적하면서 내가 할래 응 내꺼 여기 퐁당할꺼야 아니 하나씩 아껴먹자 테리야 아껴먹으면 두번 먹을 수 있지 맞아 어. 이제 반으로 썰어볼게요 반대. 어? 나, 나는 나 안돼 쌈아지어 엄마가 할거야 엄마 반으로 잘라서 줄테니까 안에 씨를 다 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하실 수 있어요? 네 뺄게요. 엄청 엄청 시기심하다 어? 쌈기 전에 모습이야 엄마 응. 근데, 응. 이게 뭐야, 이거? C. C? 응. 이렇게. 예쁘게 담아주세요. 노란색이 하늘을 보게. 하늘을? 응. 이렇게? 응. 하늘을 보게? 응. 엄마 하늘을 보게 했다, 내가. 아, 잘했어. 언니, 하지 마. 어, 그 노란색 하늘 보는 게 땅을 보는 거잖아, 그거는. 하늘을 봐야지. 언니, 이렇게? 어 맞아 맞아 이거 어 동그라미가 됐네 어 그러네 네모가 됐어 어 네모인데 동그라미 어딨지? 지 이것도 해서 근데 지금 좀 뜨거울 수 있거든. 호호하면서. 어 호호하면서 먹어봐. 엄마 한번 먹어볼까? 엄마 먼저. 치즈 이거 먼저. 아니야 아니야 올리고당이 늘어나서 그래. 아, 나도 먹으래 치즈. 치즈 아니야 이거. <웃음> 이거 너가 먹거야? 을응 엄마. 엄마. 이거 먹어. 맛있지. 응. 응 아몬드. 어 아몬드도 먹고. 아몬드, 아몬드 안지 별떡해서. 오늘 먹어야. 토너 먹고, 물칠을 다 나, 엄마, 아몬드? 응. 응, 맛있는 거 응. 어, 그럼 진짜 맛있다. 응, 음, 나 그냥 먹어. 엄마 이렇게 호박이 맛있다고 느낀 건 진짜 처음이야. 엄마 사실 호박 별로 안 좋아하거든? 어, 그래? 호박 나는 호박 좋아해. 그지 나는 호박 좋아한다는. 네, 엄마가. 와. 엄마, 엄마! 근데 여기에 노란 거 그냥 먹으면 엄청 맛있어 응. 주황색인 거응 이거 응. 응. 엄마 나 따뜻한 는 뭐야 따뜻한 거 이거 간포도 이거? 응. 이거 셀레 같은데